Hello, everyone. This is Horse King, baby. Uh, i t good morning, baby. You super guy? That's b a i c a l l s e a o come on. l t s a t 다, 1, 2, 하나, 둘, o 아 둘, 하나, 둘, 어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하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에 CIT 그룹 트레이닝 이 있는데, 리허설. 굉장히 알차고, 체계적이고, 재밌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 해놨기 때문에, 에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 단계 리허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뭐라고? 귀여워요. 뭐라고? 귀여워요. 남자한테 귀엽다는 거 굉장히 수치야 수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더 높게! 자, 일곱, 여아 바로 출발! 바로 출발! 바로 출발! 안안 밀어, 밀어, 밀어, 밀야 아, 더 밀고 가야 돼요! 자, 더 밀고, 더 밀고! 해픽. 자, 자, 빙. 빙. 자, 자기 몇 명인지 살려! 몇 명인지 잘하시옵 아씨 짜에 뭐... 뭐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제 디너 타임 이것만 기다렸지 바로 한국의 맛 떡볶이 이거 보세요 이건 에그에요 이건 못참자 이건 못참을거야 내만 산다 이거 못 참아 이거 못 참아 겨울 때 학원 가면 우리가 돈이 없잖아 학생 때 옛날엔 돈이 더 없었어요 제 중학교 때 용돈이 뭐 일주일에 1,000원 뭐뭐뭐이 정도 했을 테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100원, 200원치를 이렇게 판매하세요 계란은 비싸서 항상 200원, 항상 200원. 야, 이 동이 동이컵에 딱 넣어가지고, 국물을 좀 주셔. 그게 베스트 뭐냐? 바로 떡두 개, 계란 하나. 그러면 얼마치야? 잠깐만 치지? 국물 딱 부은 다음에 거기다가, 계란을 부셔요, 이렇게. 으깨서. 그러면 이제 걸쭉해지거든, 걸쭉해지거든? 그거를 이제 마시는 거야. 와 그거 마시고, 길바닥에 애들 다 주웠잖아. 다 주웠어, 친구들. 나만 살아났지. 야, 마시면 주워야지. 나 고민이야 헤이 헤이 헤이 헤이 I'm confused My right hand is original My left hand i s pepper 둘 중에 뭘 골라야 하나 진짜 술안주는 약간 좀 간이 센게 좋아 자, 아, pepper 퍼도 pepper 환장이야 후 후추, 후추 환장이야 아, 먹어볼게요 가지고 와술 가지고 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긴 여행을 가야 하고 아아나 과일이나 이건 말리기 쉽잖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공부해 보면 고아 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육식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누가 최고예요? 호랑이가 최고야. Tiger is the best. Hey, right? There. 하지만 고만 틈 뭐다? 바로 사자기. 우리는 같은 체급으로 싸워야 될거 아니야? 예? 네? 시베리아 호랑이면 시베리아 베어 데리고 와. 호랑이는 이제 양손법을 써요. 양손 탑법.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 사자는 사자는 훅 뒷손으로 후 때려. 요 사자 같은 경우는 에 아오 호랑이는 어떻게 한다? 양손 타법이에요 일단 오수독수 되고 그다음에 사우스프두개 동시에 되는 거야 절꾼들은 비스하지 아! 양손수면 어떻게 돼요? 체력이 배야 아무리 아무리 양손 싸닥으로 곰을 아 해봤자 곰한테 는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곰은 고개 흔들기를 하는 애들이에요. 고개 흔들기. 혼란이는딱 5분 정도만 싸우면 그러기 상태가 와서 아예 쌀 의지를 안 보여요. 근데 만약에 둘이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 그러면 반반에 호랑이가 제압하거나, 아니면 곰이 후반에는 이긴다 그러니까 뭐냐 이 모든 체육에서는 체력이 최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야생 생태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초는 뭐다? 체력, 진짜 기초 체력이야 인생도 그래, 인생도 체력이야 얼마나 많은 좌절을 합니까? 근데 그 좌절마다 우리가 포기를 한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뭡니까? 모든 운동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기능적인 거, 기능! 그말 그대로 진짜 기능 이 기능은 어, 마치 어, 1하기1 2곱기2 이런 누구든지 다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 NFL 게임을 보면요 m a d d 보면 리시버, 제가 푸시는 리시버 였잖아요 리시버의 능력 중에 캐칭 트래픽이 있어요 우린 저격지주잖아 저격지주 저력직주 하면서 뒤쳐다보면서 날아오는 공을 포획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상 많은 훈련과 이제 본능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건도 어려운데 옆에서 수비 한두명 정도가 붙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피지컬적으로 이제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뭐 굉장히 압박감 압박하면서 그 뛰는 상황에서 뒤 쳐다보고 공을 잡아야 되는 어떤 압박 속에서도 과연 내 본분인 캐치, 공을 잡을 수 있느냐 라는 능력을 캐친 트래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1대 1대1 능력보다 말 그대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내야 되거나 점수를 내야 하거나 내야 어떤 역전한 발판을 할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지역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압박 속에서도 본인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그러한 능력을 캐친 트래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CIT를 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지금 운동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사회생활, 가정사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운동을 잊지 말자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압박 속에서 우리 이겨내자 그래서 이제 CIT인데 저와 같은 운동 철학 갖고 있는 코치진들과 열정 있는 분들과 이번주 토요일날 그리고 다음주 토요일날 한번 구독자 이벤트를 했는데 여건상 1시간 세션에 2시간 40명 밖에 안돼요 20명 20명 그래서 놀, 놀이반 기능반 기능반은 말고도 기능을 배우는 거고 놀이반은 이제 진짜 운동 쉽고 재밌게 할수 있는 거 운동이 되면서 재밌는데 진짜 재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놀이반에 저는 좀더 비중을 더 크게 두고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40명 보면 너, 몇 명이 지원해 주셨냐면 무려 2,000명, 2,000명 정도의 지원자들이 지원해주셨어요. 나는 이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감동 먹었어요. 저희, 저희가 정식 어떠한 뭐 운동 단체도 아니고 그냥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준비할 만큼 준비를 하는데 우리 코치진들도 이제 계속 이제 배우고 있는데 내가 더 커서 40명이 아니라 400명도 수용할 수 있는 그냥 뭐 운동의 축제. CIT뿐만 아니라 뭐 크로스핏이든 뭐 핸드볼이든 미축구든 그냥 그런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서 스포츠 코너야 어, 오빠! 저거 뭐야? 음, 저건 미축구라고 하는 거야 어, 오빠 재밌겠다 한번 하자 오빠! 스핀해야지 어, 오빠 나 잘했어? Good. 해가지고 뭐 마이프로틴이다 뭐 하이밥이다 이런 거 가족들도 같이 오 응? 어? 야. 카프리아와서 음, 같이 운동하고 야야. 이번 구독자 이벤트가 나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이고 좋은 징조인 것 같아요. 남자가 2,000명 중에 2,000명 중에 한 1,950명 정도 지원하셨는데 아무리 혹독한 혹한 이 날씨에도 압박에서도 스트레스를 이겨내면서. 나가야 된다 아그럼 아, 이제 가을 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뭐? 젤링스 젤링스는 아시는 분다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육포 회사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먹었었죠 근데 운동 중에 되게 많이 먹었었고 근데 운, 이게 간식이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간식보다는 운동 끝나고 먹거나 뭔가 가볍잖아요 육포라서 뭐 샌드위치를 막 넣고 먹고 아니 그냥 좀 씹는 느낌? 그래서 좀 씹고 막 이런 에너지를 조금 보충한다는 느낌으로 많이 먹었었는데 간식으로 도 먹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술안주 당연히 술안주도 좋고 어쨌든 이게 소고기기 이 때문에 굉장히 어, 단백질 함량이 많다라는 것은 상식이죠 그다음에 이거 애플우드로 훈제한 거예요 뭐냐면 특유의 향이 있어요 바베큐 파리같이 바베큐 문화가 있잖아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향이에요 예.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두툼하거든요, 육포가 굉장히 두툼하고 찌기지 아, 않아요 깔끔하게 씹히는 식감을 가지고 있고 맥주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역시 우리나라 시중에서 파는 육포랑은 달라요 드셔보지면 알겠지만 식감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굉장 좋아요 게다가 이 고기가 뉴질랜드산 청정 소고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품질도 확실하고 그냥 말 그대로 미국 1위! 그 고기를 좋아한다는 미국에서 1위하는 육포입니다 그래서 뭐 한번 잭크스 이거 육포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또 광고주님이 또 좋아하시는 멘트로 뭐 오늘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여러분들 오늘 브이로그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미국 1위 하고 있는 육포 제 링크 유유질랜드산 청정 소고기 육질이 두껍고 식기 딱 좋은 우리 육포를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라이, 아이스 이글베이비 야야야야.